집또나갈수있나나갔고귀다어 미리 흔들리흔어 미리 흔 미리 미리 어 미리 흔들어. 미리 흔다어 미리 어다어 Towards... 아 어려워요. 리 안녕. 내가 제일 따뜻하고 하니까 뭐야. 따뜻고착 여기 전율 TV? 전율 TV 전율 TV 오신 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 해야지. 안녕하세요. 왜 가영이 다 왜그래? 맞으려고 가행이니까맞으라고 어, 아, 내가 있다고 가영이한테 아, <웃음> 괜찮아 요중에 <괜찮아. 웃음> 어, 음... 아, 완전 기회되는 우리랑 같이 체육대제 팀으로 나와 가 했으면 어여 <웃음> <웃음> <디바이트 알아. 웃음> <여기가 웃음> 아, <웃음> 뭐라고 뭐라고? <웃음> 어, 잠깐 나 녹음 좀할게 <웃음> 나도, 나도 요 <웃음> 그래봤자 나는 영상으로 있다고 쳐다보니 영상 욕 안되고 있었어? 어? 나 왜? 욕 안했지? 아, 뭐. 아 거기 그 제작진분이 거기 네. 계셔가지고 바로 그니까 아, 나는 그냥 친하니까 알아요? 우리 평소에 하던 말투를 <웃음> 그리니까 뭐야 나사레가 그랬대 원래 우리 그 무슨 유키스 하시는 분 모델이랑 원래 같은 팀 바 아, 어. 음, 근데 그거랑이제시나리오막 이러고 다짜놨는데 <웃음> 재밌게 해서 아, 완전 맞아. 다 짠한건데 갑자기 5분전에, <웃음> 색상 5분전에 갑자기 멋있어. 바뀌었다고 <웃음> 나, 나 아, 나 내린걸로 안 들어갔는데? 출고해주 <웃음> 나도 일을 해야지, 이거 찍고 있어요? 아니, 야안 찍고 있어요 아카, 이거 봐. 예, 예, 예, <웃음> 예 누가? 하면 안돼 찍고 계는거 아니에요? 바람 으어 바람 으어 t h a n k y o u s o much d 이거 know. 샤이 i d n t know. I didn't k n 미니미니